구별해주라고. 네. 와세 왓에 먼저 집중하는 거구나. 네. 어. 그래서 좋아. 네. 이제 이 왓이 이제 관계대명사로 쓸때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데. 네. 이 관계대명사 왓은 어. 이제 <웃음> 앞에 이제 어 이제 명사가 이제 명사를 이제 앞에 명사를 쓸수 없고, 네, 이 뒤에는 이제 주어나 그, 목적어를 쓸 수가 없어요. 아,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와시랑 데스를 구별할 때, 아. 이제, 이두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와시고, 이제, 네. 이둘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면, 이제, 대시. 아, 그러면, 네. 어, 결국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그러면, 이, 걸 찾는 건, 어떤 걸 찾는 거예요? 있나 없나? 예. 와세 관계되는 사? 어. 아, 명사가, 네.